이거예요. 존낭이래. 제가 남자친구예요. 똥쌀 건데 이거 똥 싸는 것도 다 나오네요. 안녕하요 <웃음> 좋은 입니다 너무 이거 리얼, 리얼 쉬신데요 저희 하루 시작합니다. <웃음> 아, 너무 피곤해요. 아, 아. 시계는 멈췄나요? 네. 그 혹시 검정치마의 1시 5분이라는 노래 아세요? 일단은 1시 5분으로 맞춰놨어요. 감사했죠? 아! 이거 어, 제 스펀지밥 잠주인데요? 네밥 드셨어요? 고마워요 상태를 한번 봐야겠네 거의 뭐 파일 프리네요 저제 주말에 청소하는 날이 많요 청소.. 회장 청소 하겠습니다 잠을 야 되니까 청소를 제가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? 이게 세제가 진짜 청소하는데 정말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 스르륵 들어와요. 맞나요? 전담이래 어. 비청소해요. 예, 알겠어요? 보여주기 시간 있가요 <웃음> 오디오라도 쳐야 될것 같아요. 이거. 네, 이런 식으로. 썩썩썩썩 보이시죠? 그때 날아가는 거. 그리고 얘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아요. 딱 제가 생할수 있는 사이즈다. 아니, 제가 됐습니다. 아예. 나! 아! 우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. 아, 제가 이제 청수를좀 했고 바로 일거래작 해야죠. 네, 시작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응. 아 그리고 제똥쌀 건데 이거 똥 싸는 것도 다 나오나요? 소리가 다나나요평치도 되나요? <웃음> 그럼안될 텐데 이거는 항상 나가기 전에 거울 속제자하시는게 빠를 겁니다 나가잖아 너가 여기 있고 너가 짱이야. 아 그리고 이거 이거 해야 되거든요 준호 형한테 인사드려야 돼요 네. 네. 다녀겠습니다 형. 저의 마누라. 당신이 될 수도 있어요. 네. 슬슬. 나가보실까요? 네, 갑시다. 제가 그... 아, 제가 지금 가는 그 기사식당 맛들리면 안 되는데 여기 근처에서 집고하실 것 같은데. <웃음> 어... 그리고 뭐야, 여기 동네에 편의점 한개 있는데 월요일, 화요일, 목요일인가? 12시까지 일하시는 분이 저희 리플 팬이시래요. 안면좀좀 풍사입니다. 조심하시죠. 안녕하세요. 반갑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자 이제 기사 식당 밥을 먹으러 가자. 양정훈하면 밥 안에 있습니까? 진정한 먹방이 뭔지 보여드리자. 자 사장님 저희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주세요. 보이시죠? 보이시죠 여기 와글와글한 거. 아니, 이 집이 진짜 맛집이라는 거거든요. 포장. 네. 이거거든요. 아니요. 어떠셨안 나온다고. 같이 라가고밥어졌어요 맛있었죠. 맨날 요 롯데리아 가서 패스트푸드 어? i̇şte 만 많이 먹지 말고 끼니를 챙겨라 이거야. 엄마인가요? <웃음> 너무 기분이 좋잖아. 약간. 같거든요 한번 어, 보시죠. 너무 설레요. 저희 같이 저희 워킹 오킹 팀 리플이에요. 리플, 리플이에요. 인사 인사 인 안녕하세요. <웃음> 제가 남자친구예요. <웃음> 제 거예요. <웃음> 아이 난 그냥 진짜 재미로 동네 풋살 느낌으로 왔는데카메라지몇 대냐? <웃음> 아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 그러니까 어, 진짜. 아 진짜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거예요 이거예요 라요 근데 등부도 너무 많아에 4번 희성용 약간 좀렛쎄로스아 <웃음>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? 너무 맛있어. 이천선 수준 선수님은 수준 어디 언제 오시지? 어떻만한이야아 예, 연. 아, 아, <웃음> 저고했었데아 아, 어, 우리 가야 돼 우리. 어. 이건 바로, 이건 네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인사 잘해야지. 아 네. 아고맙습다니다 양 정훈, 양 적국이라고 하죠. 저 그래도 좀 별만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? 응? 아니요? 일단은 너무 영광이었고 진짜 너무 잘하셔요.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. 너무 아, 행복합니다. 습니다아자이쪽 보시죠. 자고생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그래도 좀골을넣었거든요그 근데 영광스러웠던 게그 K리그에서 정말 좋아했던 축구 선수 김영일 선수님의 그 유니폼과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 너무 잘하시던데요. 축구 하셨었어요. 이거 축구 선수한테 들으면 끝나는 맛이죠. 오늘 좀 잘했다. 야, 이거거든. <웃음> 아, 그게 <그의> 최치. <최취. 웃음> 어, 옷을 안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그죠? 지금 이제 뭐할 거냐면 5월 4일 날 버스킹합니다.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합주 연습을 했는데 녹음한 거 있는데 그거 들어보면서 어떤 게좀 아쉽고 어떤 게 좋았는지 이 소리 퍼커션에 마이크 꼭필요나 다시 또 설레요 벌써 문제 좀 드러났죠? 별로 이름을 안 타고 있어요 공약 주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가면은 갈수록 심심해진다 쪼끄리기 가성에서 승선 갈때넘떨어 오케이 뭐가 오케이죠? <목소리> <목소리> 더 말하듯이 진한 여름바다 일단은 녹음한 게 이거까지니까 그리고 또할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음. 프린 디에야금말무가 음. 되어주어 고마워요 요즘 느끼는 게 인생에서 행복은 정말 짧구나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은더 없이 할 말은 하곤다 하지만 이마 전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써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많이 느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감정을 쓰는 쓰면 좀 마음이 정리가 좀 돼요 그리고 제일 생각 정리하기 좋은 거는 뭐냐면 정많은 별을 다세 그대 마음은 아릴수 없어요 그대서마 5분입니다 원래 잠은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저희 가족이 10시가 되면 거실 불이 다 꺼집니다 이쯤 되면 슬 졸려요 여태까지 양정훈이었고요 좋은 밤 좋은 꿈 되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저는 주로 어, 안쪽에서 하는 편입니다, 네, TMI죠? 응. 여기 누워줄 누군가를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양정은 여친 급고. 응. 안녕하세요. 응. 응.